케이스 디자인이 별로라는 것 빼고는 예 굉장히 만족할 만한 제품이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바로 인산철 배터리 전용 주행 충전기입니다. 이 제품이에요. 뭐 cccv라고요. 주로 제품을 cc는 뭐냐면 컨스턴트 커런트 일정한 전류로 cv 컨스턴트 볼치지 일정한 전압 일정한 전압과 전류로 완충을 시켜주는 주행 충전기예요. 자 성능은 저희가 한두달 동안 테스트 해봤는데요. 제품 나오고 나서 시 제품이 나오고 나서 괜찮아요. 근데 이 제품의 치명적인 단점은 케이스가 너무 디자인이 별로다. 케이스 디자인이 별로라는 것 빼고는, 예, 굉장히 만족할 만한 제품이 나왔습니다. 이 주행 충전기 때문에도 정말 분량이 많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분량 원인을 찾아가지고 다 제거했어요. 요 제품은 그냥 일반 그 한전 충전기라고 하죠. 20A급 충전기와 동일하거나 또는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인산철 배터리가 수명이 10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중국산 주행 충전기를 보면 테스트 해봤는데 처음엔 잘 돼요 근데 수명이 1년도 안되더라고요 많이 고장이 나요 그래서 야 그럼 배터리 수명이 10년인데 충전기도 수명이 그정도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으로 저희 중국에 있는 엔지니어들이랑 같이 만들어 봤어요. 주행 충전기라는 거 보면 어차피 DC-DC 컨버터예요. 주행 충전기는. 그러니까 자동차 전압이 막 변하면서 들어오겠죠, 제너레이터에서. 변하면서 전화, 들어오는 전압을 일정하게 충전 전압으로 바꿔 가지고 보조 배터리를 충전시켜 주는 장치예요. 그럼 DC-DC 컨버터 의 핵심 부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인덕터라는 부품이 있고 인덕터라는 부품이 있고, 그리고 컨덴서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인덕터랑컨덴터는 뭐냐면, 스위칭을 통해 가지고 막 분해한 전기 있죠. 직류 전기를 합칠 때 깔끔하게 합쳐주는 기능을 해요. 인덕터는 코일 덩어리예요 컨덴서는 전기를 모았다가 내보냈다가 모았다가 내보냈다가 그두 가지 부품이 핵심이고요 그래서 그두 가지 부품을 수명이 그래도 적어도 공장말로는 5만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인덕터를 어떤걸 썼냐면 인덕터 중에서도 코일로 막 감아놓은게 있어요 근데 코일 인덕터는 수명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근데 저희는 여기 수명 긴거 찾다보니까 판형 인덕터라는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코일이 아니라 구리 판 얇은 판을 감아놓은 인덕터예요 일단 그걸 썼고요 컨덴서도 전에 컨덴서라는걸 썼어요 그 두가지를 써가지고 수명을 늘렸다 목표는 그거였어요 안정적으로 오래 쓰는 제품 케이스 디자인은 좀 별로지만요. 충전량은 20A. 오차율은 아마 1% 미만일 거예요. 지금 측정할 건데 1% 미만으로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DC-DC 전환율이라고 하죠. 전기를 전환하면 손실이 생겨요. 전환율은 약 93%.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정도면. 그 정도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는 적어도... 100A 이상 정도. 그리고 100A 이상, 20A니까 한 240짜리까지도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행 충전기를 쓰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쓰셔야 되냐면 그 차를 가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있죠. 하루에 만약에 내가 출퇴근 운전을 2시간 한다. 월어송금 하면 10시간이에요. 10시간 운전하면 일주일 동안 출퇴근할 때 보조배터리를 200A 정도 충전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정도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동차 배터리를 연결하고 보조배터리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ACC 단자를 연결해야 돼. 시동 걸렸을 때 켜질 수 있도록 스위치해요. 그렇게 연결을 해야 되고요. 그럼 먼저 보조배터리 연결 전선 연장하는 법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조배터리 아웃이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다가 맞게. 연결을 합니다. 이 길은 기본적으로 2 m 예요 아, 근데 나는 2m 가지고는 짧다. 4m가 필요하다. 그럼 전선을 두 개를 선택하시면 돼요. 한쪽은, 이전 선택 중에 뭐냐면, 한쪽은 XT90, 손놈 한쪽은 앞놈이에요. 손놈 앞놈이죠? 연장하시면 돼요. 연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밭들을 뽑으면 4m가 되겠죠. 아니, 충분하면, 나 2m 가지고 충분하죠. 전선 하나만, 연장선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연결하면 2m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조 배터리에 연결을 합니다.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메인 배터리 먼저 연결하든, 보조 배터리 먼저 연결하든 상관이 없다. 전선 헷갈리니까 연장선은 뺄게요. 자, 이렇게 생긴 전선 2m가 자동차 배터리 쪽 전선입니다. 지금 짧지만 이게 2 m 예요 이쪽은 저희가 전선을 그대로 보내드릴 거예요. 왜냐면 하 자동차 배터리마다 연결하는 단자가 다 틀려요. 자동차 배터리에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합니다. SG구금 네, 가지고 꽂기만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보조배터리와 자동차 배터리까지 연결했으면 1차적으로 연결은 끝난 거예요. 항상 제일 힘든 건 그거예요. 자동차 배터리는 어디 있죠? 자동차 본네트 안에 있어요. 물론 아우디 같은 경우 보니까 조수석에 있더라고요. 그럼 편하지. 내 대부분의 국산차는 본네트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연결해가지고 선을 보조 배터리까지 끌고 가는 게 사실은 제일 힘들어요. 이렇게 연결했고요. 근데 연결했는데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제품은 시동을 걸었을 때만 작동이 되도록 만든 제품이에요. 그럼 시동 걸때 어떻게 하냐. 그것도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a c c 단자에 전선을 연결해 가지고 이쪽을 a c c 단자 시동 단자에 연결하세요 끝 설명을 할수 있겠어요? 아니요 네 예. LCC 단자에 선을 연결하라는 설명을 듣고 주행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분은 10분 중에 한 분도 안됩니다. 뭔 소리야? ACC 단자가 어딨어? 뭐 자동차 열쇠 영화에서 막차 두둑이 막 열쇠박스 뜯는 거? 그거 못해요. 저도 못해요. 그럼 두 번째 시동을 걸었을 때 이쪽으로 플러스 전기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시동을 걸었을 때그 단자를 찾으면 돼요. ACC 단자가 아니더라도 시동을 걸었을 때 전기만 흐르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 어떻게 찾 제일 냐 ACC 단자보다 더 쉬운 건 여러분 자동차를 보면 퓨즈박스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쏘렌트 퓨즈박스 어디있나요? 모릅니다. <웃음> 자동차 매뉴얼 있어요. 매뉴얼 보면 퓨즈박스가 어디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퓨즈박스는 어디있냐면 제차 같은 경우는 본네트 안쪽에 여러 퓨즈박스가 있고요. 한국차들은 운전석 안쪽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조수석 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차마다 다 달라요. 퓨즈 박스는 직접 찾아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퓨즈 박스를 찾았어요. 퓨즈 박스 뚜껑을 열면 이런 퓨즈들이 라라라라 꽂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찾아왔으면 그래도 많이 한 거예요. 두 번째, 직류 테스터기가 아, 테스터기를 멀티 테스터기라고 하죠. 테스터기가 한대 필요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목적이 뭐라고요? 시동을 걸었을 때. 전기가, 전기가 흐르는 단자를 찾는 거예요. 요 중, 아, 퓨즈박스가 한 20개 있을 거예요, 퓨즈가. 이 중에 적어도 2개 또는 3개는 시동을 걸었을 때 전기가 흐르는 단자입니다. 그러면, 시동을 걸었을 때 전기가 흐르면, 시동을 안 걸었을 때면요 전기가 안, 전기가 안 흐르죠. 첫 번째, 시동 걸기 전에, 마이너스를, 요거 마이너스입니다. 측정할 때. 마이너스를 배터리 마이너스 또는 차체에다가 딱 연결하세요. 꼽으세요. 어떻게든 그리고 시동이 걸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직류 전압 측정으로 선택을 하고 하나씩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20개의 표주 중에서 어떤 거는 시동을 안 걸었는데도 전기가 흐르는 게 분명 있어요. 12V가 찍히는 게 그리고 대부분은 3분의 2 정도는 찍어도 전압이 안잡힙니다. 시동을 안걸리면요. 자 두번째 그러면 시동을 거세요. 시동을 거는데 어디까지 걸어야 되냐면 자 키를 반쯤 돌리면 패널에 전원이 들어오죠. 시동이 안걸린거예요 거기까지 말고 한번 더 진짜 엔진이 켜질때까지 시동을 거세요. 그러면 아까 만약에 내가 찾은 게요네개가 시동이 꺼졌을 때 전기가 안 흘렀다 전기가 안흘렀던 애들을 아까 똑같이 이제 측정을 해 봐요 뭘 찾으면 되냐면 직류 12V가 자동차 엔진을 딱 돌렸을 때 직류 12V가 흐르는 걸 찾으면 돼요 적어도 두개에서세개 정도는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하냐? 빼요 아 요게 이제 시동을 끈 상태에서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시동을 거니까 전기 흐른다. 이 퓨즈를 빼요. 퓨즈를 뺀 다음에 자. 좀더 길게 깔게요. 자 이렇게 자세하게 전선을 깠죠. 얇은 전선이면 돼요. 신호선이에 어차피 이거 꼬아줘요. 이렇게 전선을 전선을 길게 까가지고 꼬아준 다음에 같이 지금은 잘안 꺼졌지만 그냥 진행할게요 꺼준 다음에 꼽아버립니다 이렇게 자 설치가 끝났습니다 주행 충전기에 ACC 단자선이 설치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희 모형이에요 여기 전기 안 들어오겠죠 당연히 그러면 실제 전기가 들어오는 걸 해볼게요 실제 전기 들어오는 거 어떻게 하냐 전기 플러스에다 그냥 꼽아버릴 거예요 일단 꼽아볼게요 그럼 켜지는지 안 켜지는지 볼까요? 플러스 신호선에 전기를 줬더니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찍히고 있어요. 자, 매단패이좀넘 20.1. 20 오차율 1% 미만이 정도면 음. 0.1이니까 20.1이죠? 네. 오차율은 실제로 1% 미만이에요. 여긴 270W로 270W로 충전이 되고 여기는 310W로 방전이 되고 있다. 그러면 둘을 음? 어 둘을 둘을 딱그비율 있죠 지금 40W 정도가 날아가고 있죠 그게 순신율이에요 순신율은 대략 270-310% 에 정도 나온다 음, 이래저래 인버터 같은 거네요 음. 궁금한 거다 물어봐 주세요 딜레이 주행 충전기 설치가 어렵다 라는 생각 했었는데 이거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아니에요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자동차 배터리에서 전선을 따가지고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게 가장 힘들어요. 사실 음. 아까 퓨즈박스 찾는 거 있죠? 네. 그거는 뭔가 되게 복잡해 보여요. 시동을 걸었을때 전기가 들어오는 단자를 찾는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왜냐면 테스터기 가지고 찾는 건 쉬워요. 그리고 전선을, 신호선을 연결하는 것까지도 쉽고 결국 제일 힘든 거는 작동창 메인 배터리에서 보조 배터리까지 전선을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차 밑에 구멍도 뚫어야 돼요. 그리고 전선이 치렁치렁하면 보기 안 좋잖아요. 그건 릴레이 네. 방식도 똑같이. 동일하죠. 네. 그러니까 설치 난이도는 제가 보기엔 두 제품이 동일해요. 근데 이 제품의 장점은 뭐냐면 인산철 배터리를 완충을 시켜버린다. 20A로 계속 충전을 하면서 또 궁금한거 있나요? 충전되는거는 네. 20암페어인데 음. 40암페어는 언제 나오느냐가 40암페어? 네, 아, 그것도 참 힘든 질문인데 이거 음. 개발 두달이면될줄 알았는데 개발 시작해 가지고 완제품이 나오는데까지 6개월이 걸리더라고요 물론 중간에 우여곡절도 많았어요 뭐 막히기도 하고 중국이랑 한국이랑 음. 그런 일도 있고 중국 엔지니어들 회사도 못 나가고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래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제 시작하면 또 6개월이 걸릴 것 같아요 40까지 나오는데 그 ACC 관련된 음. 케이블 두께는 어느 정도? 아 ACC 케이블은 안 두꺼워도 돼요 요거는 실제로 전류가 흐르는 선이 아니라 신호선입니다 신호만 맞는 거예요 아 전기가 흐른다 아 전기가 안 흐른다 시동이 켜졌다, 꺼졌다. 그래서, 요 정도 선이면, 충분해요. 그, 전선은,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전선은 어떤 걸 쓰냐. 여기, 저희가, 이거 20A 거든요. 요 정도면, 10, 그리고 XT90으로 만들었어요. XT90에, 납땜할 수 있는 가장 두꺼운 전선은, 10AWG 짜리입니다. 10AWG도, 아, 어, 지속으로 60, 70, 80A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이 정도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한번 만져봐요. 지금도 뜨끈뜨끈하다. 한번 만져봐요. 지금 이쪽에 한 25A 정도 흐르고 있고요. 28A. 음. 따뜻따뜻하죠? 네. 네. 근데 이거 한 60도, 70도까지도 괜찮아요. 그 정도 전선 열이 올라가죠. 야, 10 정도 쓰시면 되고, 이건 20A짜리니까 이거할 정도도 괜찮다는 게 뭐냐면 릴레이 같은 경우는 시동을 걸었을 때 그리고 배터리 전압에 따라 가지고 얼만큼의 전류가 흐를지 예측이 안 돼요. 심하면 이거 꺼지는 소리예요. 심하면 시동 딱 걸었는데 보조배터리 전압이 났다. 측정해 보니까 80A까지 흐르는 것도 봤어 난 그러니까 전선을 좀 두꺼운 거 팔짜리 써달라는 거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도 전류는 몇? 충전 전류는? 20. 20. 어떻게 해도 20A이기 때문에 예측이 되잖아요. 흐르는 전기가. 그러니까 거기 맞춰가지고 s t 9 0을 쓰고 10AWG 전선을 썼고요또 궁금한 게 있을까요? 미리, 고객들이 질문할 걸 미리 여기서 다 해버리자. 릴레이 방식과 CCCV 방식의 장단점. 음. 장단점. <웃음> 자, 릴레이 방식은 장점이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자동차 제너레이터 전기를 그냥 보조배터리 꼽는 거거든요 장점 보조배터리 전압이 낮을 때 엄청난 양으로 충전시켜요 얘는 20에 한개 잖아요 걔는 딱 시동 걸면 60 이상도 충전을 해요 장점 근데 단점이 있어요 보조배터리 전압이 13V 위로만 올라가면 충전량을 확 떨어뜨려요 특히 요새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그 연비 이를 향상시키는 장치 IBS라고 하는데 그게 달려있어가지고 배터리 전압이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 제너레이트를 꺼버립니다. 그럼 상당히 연비가 좋아지겠죠? 제너레이트를 끄면 충전이 안 돼요. 그게 단점이에요. 초기 충전은 잘 되지만 배터리 전압이 13V 조금만 올라가도 충전이 안 된다. 완충이 안 된다. 납 배터리는 좋죠. 근데 인산철 배터리는 절반밖에 충전을 못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요 제품은 초기나 끝이나 꾸준하게 20A로 전기를 쏩니다 그래서 완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 총 이거 추천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잠깐씩 나가가지고 주말에만 난그 차를 끌고 놀러 갈 거야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을 안 드려요 왜냐면 얘는 20A로 하잖아요 여러분이 뭐 우리나라 아무리 멀리 여기서 가도 6시간 운전하죠? 그럼 120A밖에 충전이 안 돼요 이걸 추천하는 분들은 누구냐면 월 화수목금 출퇴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영업용 차량을 꾸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대박이죠 네. 다시 한번 가장 이 제품을 설치할 때 가장 알아들일 건 자동차 시동을 걸었을 때 전기가 흐르는 퓨즈를 찾아야 됩니다 퓨즈 찾는 방법 그땐 제가 그래도 굉장히 느리게 느리게 느리게 설명을 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시동을 끈 상태에서 전기가 안 흐르는 걸 찾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동을 켠 상태에서 전기가 11V가 잡히는 요거 가끔 어떤 거는 차마다 다른데 3V, 6V가 잡히는 퓨즈도 있어요. 그런데 안 돼요. 12V가 잡히는 퓨즈를 찾아 가지고 ACC 선에 연결을 합니다. 선은 얇아도 됩니다. 신호선이니까. 그리고 예상수명. 몰라해 저도 이제 아직 불안정할 수도 있는데 일단 부품들은 수명 10년은 아니구요. 기준으로 5만 시간짜리 부품들로 두 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인덕터랑 그 컨덴서 같은 경우는. 그딱두 가지 부품 가지고 수명이 결정돼요. 인덕터랑, 컨덕, 인덕터랑 컨덴서. 덕 인덕터랑 컨 어떻게 가지고 되구요. 지금도 열심히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충전기가 음. 약 10% 정도 손실이 있었잖아요. 10%, 아, 10 손실이 릴레이도 있었네요. 릴레이도 같을까요? 릴레이는 전기 손실이 없죠. 왜냐면 아, 릴레이는 d c 에 c 변환안 해. 충전기가 아니에요. 릴레이는 두 배터리를 연결하는 스위치입니다. 음, 313, 270, 딱 10% 정도 손실. 아까 93%는 안 되네. 전환율이 한 90%. 대충 막 계산해보면 89%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해도 효율, 물이 좋은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 정도입니다. 설치 방법까지 한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